데이브 하나요? 음, 그래도 될까요?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? 음, 음, 음, 뭔가 미지수가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? <웃음> 어, 음, 음, 응. 그고 조건 하나 혹시 빼먹은 거 하나 더 없었지? 어떤 조건이요? 아, 조건 지금 이거 하나 썼고, 이거 하나 썼고, 그다음 또 어떤 조건이 또 있었죠? 그러니까 쭉다 써놓고 시작합시다. 음, 좋아요. Perfect. 자, 그러면. 조건 세가지 다 지금 사용을 했는데 자,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될까요? 씨를 넣어요 네 그렇게 해볼까요? 음. 음. 음.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음. Hmm. Hmm. Perfect. Mm -hmm. 1 B 하아바이너스마이스 perfect o oh, 좋아요.